해, 레벨. 14. 레벨 14. 레벨 15가 되면 동제조각 30개를 얻는다. 시간이 없으니까 아, 500개 정도는 쓸수 있잖아. 빨리 얻을까? 잠깐만, 동제조각 몇 개야? 아, 크리스마스 동제조각 없네. 크리스마스 동제조각이 없어. 이걸 얻으려면 자 여기서 크리스마스 동제도가 30개 여기서 30개 잠깐 지금 내기 뭔데 됐습니다 이거 업그레이드 하려면 근데 굉장히더 필요하잖아 아미리 없네 여기서 크리스마스 동제가 떠야되는데 그러면은 30개 이걸로 싹긁어사면 이걸로 30개 아야어린다 때리고 해서 사면 동재가 뜰라나? 도박이 재미긴 한데 저는 동재 얻으려고 소망이좀 많이 써서 하나만 뜨면 돼 그럼 두 장을 내가 얻을 수 있어 아... 고민되네 어, 이거 완전 도박이야 진짜로 100% 도박이야 이걸로 이거 이거 싹 교환 태우고 가는 거야. 가볼까? 아, 어차피 동방인데 내가 봤을 때 지금 나의 해답은 크리스마스 동재밖에 없어. 아, 고민되네. 아, 너 엄청 꼬시네. 동재 가자. 네, 동재 가자. 이씨 인생 한 방이야. 40개 만들자 40개 만들어서 싹 긁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공제 좀투자주는게 나을 수도 있어 자 54개 싹바꿔서 60개 하려면은 여기서 6개 더 사면 되지 여기서 6개 더사게이정도자 60개 긁었어요 자 갑니다 여러분 아, 동재가 많이 뜨잖아 야, 그럼 대박인데. 진짜 동재 하나 뜨면 진짜 대박인데. 자, 점식이 10회 갑니다. 10회 먼저 갑니다. 자, 동재의 사부로 갑니다. 동의 사으로 여러분, 레츠고 나와라, 동재! <놀람> 아, 정작만 움직이는 거네. 자. 다시 나와라, 동재. 자또 나와라! 동재! 이번에는 동재가 떠라! 제발 이 맑은 눈을 클릭하겠습니다 아니야 요 손가락 끝에 정확히 눌러서 no, God, please, no, 아... no! 방금 잘나온거야? 동재가 뜰 확률은 없니? 우5 3 1기 0.117 자 라스트 팡! 아 제발 아, 씨. 아, 뭔가 좀 개날린 기분인데. 27개밖에 안 되잖아. 자, 27개밖에 안 되는데, 잠깐만요. 계속 해보자. 그럼 이걸로 일단, 레벨업 해. 500개로, 자, 레벨업 함 맞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63개 필요하거든. 63개 이거를 63개를 과연 땡길 수 있을지. 아 이제부터 진짜 모험이야. 뭐 여기서 63개를 땡길 수 있느냐. 아 61개씨. 아 61개네. 한 번만 더 뽑으면 된다. 나 동지 하나 얻었고. 그래, 네, 쓰자, 그냥. 씨.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갑니다. 두개 얻으려면 몇개 사야 되니? 일단은 하나 바꿔보자. 요거를, 이터코인을 하나, 그래서 일, 예, 일포. 공제종 나왔으면 좋겠다. No. 아, 씨. 오, 어? 됐다. 됐다! 오 만들었다 만들었다 와 이거 뭔가 만두처럼 빚어서 만든 것 같아 지금 자 만들었다! 와 지금 누가 이걸 만들다니 방금 안하고 자 업그레이드 갑니다 자원투자사브레이드 하고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또한번렛츠고야 그리고 여기 왕눈이 태워고자 눈탱이 태워서 올라간다 레전드 가드 <웃음> 미쳤다 <웃음> 크리스마스 동대 레전드 가 야씨 개냈다 와요. 스메왕에게 기회만 안 주면 돼요. 와요, 시메왕은 일단 나가리. 오, 한 방에 끝나네. 오, 빡시네. 아, 강해졌어.